이번 영상에서는 도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핑이란 캐릭터의 능력치를 일정시간동안 강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비 아이템 혹은 특정 오브젝트를 통해서 버프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MMORPG 게임과 마찬가지로 아키에서도 도핑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게 되며, 풀도핑을 하게 되면 장비 점수 1,000점에서 2,000점 정도는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도핑 아이템을 살펴보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석상 버프이며 세력본부에 있는 석상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버프예요. 그리고 해당 버프는 지속시간이 24시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만 받아줘도 상시유지가 가능하며 소소하게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것과 받는 피해 감소 6%가 붙어있고 숙련도 상승 및 생산속도 증가까지 있어 초식을 하더라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해요. 또한 진영의 영웅이 도약의 시간을 선포하게 되면 노동력 150을 소모하여 추가적인 버프를 받을 수 있으며 경험치 추가 획득, 전리품 획득률 증가, PV 방어도와 공격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석상이 가끔 박살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체력원들이 힘을 모아서 석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알아볼 도핑은 음식 도핑이며 요리를 통해서 제작하는 소비 아이템으로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 헷갈리는 초보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템의 종류가 완자 모둠 구이, 안심살 구이, 등심살 구이, 갈비살 구이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티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갈비살이 4단계로 제일 높은 단계의 아이템이에요. 따라서 상위 티어의 아이템을 사용하면 더 높은 능력치가 상승하게 되며 공대에서 갈비살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사용하면 짭토핑을 한다고 욕먹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해당 도핑 아이템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 네종류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며 근접 공격력, 원거리 공격력, 주문력, 치유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승시킬 수 있고 공통적으로 생명력과 PV 기술 피해율과 받는 피해율 감소의 능력치가 오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은 영광의 잔이라는 아이템으로 명예 상점에서 명예점수 500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아이템이에요. 영광의 잔도음식 도핑과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적용이 되며 사용하면 오른쪽 하단에 자신이 원하는 능력치를 선택해야 도핑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치는 음식 도핑에 있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적중도와 받는 피해 감소를 포함한 6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중도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의 잔에는 키어라는 개념이 없는 대신에 사용하면 1단계 효과가 부여되며 승리를 위한 주사위를 사용하여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승리를 위한 주사위는 진영의 영웅이 동원령을 선포할 때 수락하게 되면 1개씩 습득할 수 있고 버프 단계를 최대 3단계까지 강화를 할수 있으며 버프의 지속시간이 30분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영광의 잔 버프가 조금 남았을 때 주사위를 사용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승리를 위한 주사위의 상위 버전인 찬드의 주사위는 석공대가 등급으로 제작하거나 루루 상점에서 여신의 열쇠로 구매할 수 있으며 승리를 위한 주사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도핑 단계를 최대 5단계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도핑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이 도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다음은 심판의 갈망이라는 아이템이며 십자별 평원과 이니스테르의 발전 단계가 3단계에 도달하면 주민회관에 나타나는 NPC에게 구매할 수 있고 방어에 대한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소비 아이템이에요. 해당 아이템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치는 치명타 저항과 대인 피해 저항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방식이며 PV 컨텐츠에서는 치명타 저항을 사용하고 PVP 컨텐츠에서는 대인 피해 저항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심판의 갈망은 정원의 제작대를 통해서 상위 버전인 최후의 갈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심판의 갈망보다 더 높은 능력치가 상승하게 돼요. 갈망은 음식 도핑과 영광의 잔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꼭 도핑을 하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몇개 정도는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추천해요. 다음 아이템은 햇살 담은 과즙 음료이며 제작을 통해 만들 수 있고, 퀘스트 완료 혹은 전쟁 시기에 얻는 명예점수를 30% 증가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따라서 밤징, 낮징, 고래징, 초대징 등을 진행할 때 미리 도핑을 한 후에 완료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명예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수 처치로 상승하는 명예점수와 무약같이 소비아이템으로 상승하는 명예점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달빛 땀은 과즙 음료이며 햇살과 마찬가지로 제작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도핑을 하게 된다면 30분 동안 전리품 획득률이 60% 증가하는 옵션을 갖고 있어요. 해당 도핑은 주로 닭살을 하는 경우와 도서관 던전을 진행할 때 사용하게 되며 카더라 정보에 따르면 파티를 구성할 경우 파티원 모두가 도핑을 사용해야 드럼률 상승이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도서관을 갈때 도핑을 안 챙겨가면 쌍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 항상 넉넉하게 소지해두는게 좋아요. 다음 아이템은 전리품 획득률이 10% 증가하는 강한 탐욕의 비약이며 의미있을 정도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는 도핑이에요. 그냥 창고에 있길래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우타의 방울은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도핑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45분 동안 수중에서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비 아이템이에요. 제작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으며 바다에서 진행하는 컨텐츠와 레이드를 할때 적대 세력과의 전쟁에서 잠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수중에서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너의 귀걸이가 있다면 일부 컨텐츠에선 대체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은 연금 장인의 비법서이며 습득 방법은 푸른소금상의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사용시 24시간 동안 연금 숙련도를 오만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비슷한 효과가 있는 푸른소금 상의의 비법서는 숙련도를 선택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30분 동안만 적용되며 루루 상점에서 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아키를 하면서 딱히 쓸 일이 없는 도핑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루루 상점에서 계속 판매하는 것을 보니 누군가에겐 유용하게 사용되는 건가봐요. 명예점수 보호물약은 100분 동안 사망시에 감소하는 명예점수를 보호해주는 도핑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으로 전투중에 생명력과 활력 회복량이 증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미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운영자의 보상 물약은 긴급점검과 같이 게임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쿠폰함으로 지급받는 보상 상자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1시간 동안 공격속도, 기술피해와 시전시간 그리고 획득 경험치가 증가하는 꿀아이템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이템의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웬만하면 사용은 안하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어요. 생활시간 감소 주문서는 루루 상점에서 10장 묶음에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며 사용하면 2시간 동안 생산활동의 시간이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평소에는 딱히 사용할 일이 없지만 영지의 풍요를 하는 경우 해당 도핑을 사용하고 진행한다면 더 많은 등짐을 획득할 수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정원의 정수비약과 모험가의 날개 달린 비약은 5분마다 노동력을 회복시켜주는 도핑 아이템이며 이벤트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고, 날개 달린 비약의 경우 늘 푸른 패피의 출석선물로 매일 한 개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꼬박꼬박 참여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날개 달린 비약은 5시간 동안 적용이 되어 매시간마다 단계가 상승하고 5분마다 회복하는 노동력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접속 상태일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단계가 바뀌는 시간에 비접속 상태라면 다음 단계의 버프가 생성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며 한번 사용하면 5시간의 쿨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버프의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잠시 접속 종료하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만약 게임에 튕겨서 다음 버프를 받지 못했다면 어쩌냐고요 그냥 울어야죠. 흐흐. 기존 도핑과 다르게 공대원들에게 전부 적용시킬 수 있는 아이템도 존재하며 해당 아이템은 전장의 북이라는 것으로 가죽 세공 선반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포장된 전장의 북을 뜯으면 30분 동안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게 되며 북을 치면 소소하게 공격력이 오르고 5%에 받는 키의 감소 효과를 부여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북을 치는 사람 외에 주변에서 공용 스킬에 있는 전쟁의 예고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버프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에게 동시에 버프를 주는 것도 가능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소개한 도핑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전부 설명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만 알고 있어도 공대에서 욕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